근데 상한선은 우린 처음서 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그거 때문에 초창기에서 임페를대신 분들, 뭐 하신 분들은 아유, 우리는 뭐 이미 다 상한선 나왔는데 그때 가서 뭐 그래도 자기가 심어놓은 그 조직이 다 그래도 다그나무의 공감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미 상한선 빠졌어요.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개재할 이유가 없어요. 아유, 골치만 아프지. 솔직한 얘기에서. 그렇다고 뭐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자. 다른 회사에서는 그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메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상한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10억씩을 받아요. 처음에 했던 그분이, 그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받으니 그 밑에서 100만 원도 못 받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게, 그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딱 그렇게. 그러니까 그한 달에 10억 받는 사람, 그 밑에 8억 받는 사람, 그 밑에 6억, 5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죽자고 합니다. 죽자고. 근데 우리는 상한선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나갔고, 나갔고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아유, 뭐, 아유, 우리 때는 초기니까 그랬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안 하지. 그분들이 미쳤어요. 그걸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또 초기에 기여한 바도 있었고,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당시 제가 같이 눈을 뻔히 뜨고 있었으니까 인터넷 재판매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는 그 중간에서 뭐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웬 그거냐 이거 아니고 나도 빨리 상한선이나 가자 그래서 그 무만 재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벤더들한테 맡달까 에 넘기고 막 그냥 덤핑 내고 막 이짓을 해가지고 본인은 돈을 벌었나요? 근데 뭐야 우린 닥쳤던 게된 거야 뭐 이, 지금 이 심리로 지금 아주 최악으로 에, 하다가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최근까지 해서 뭐그 나온 거 하고 뭐 이러신 분들은 빠져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게 조치가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부터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뭐있잖아요 가중적인 제재 조치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 가중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가면 또 뭐합니까? 그걸 다 피해서 갔다고 치면 뭐합니까? 점당 4,000원 원래 점당 5,000원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점당 5,000원에 맞춰진 맞춰서 그렇게 마케팅 플랜을 13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직급 도전 그거는 것 때문에 그냥 맞춰먹고 모든 걸 그냥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엔가가 4천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4천원이 이제 뭐 이게 뭐 그냥 이미 4천원에 맞춰 가 세팅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분들 때문에 천원이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별 엔가 차등을 적용한다 그런 냄새가 빠락빠락 나고 팩트예요 숫자가 딱 나왔어 전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800만 비비 하루 평균 800만 pb가 나오던 게 어떻게 요번 달에는 8천만 pb가 나오냐? 하루에 우리 같이 저 밑에 에이전트나 뭐 이런 이런 분들은 그, 그걸 따질 만한 것도 안 돼요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딱 숫자가 그냥 나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것저것 다 빠져나와서 결국엔 딱 했다고 그랬더니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룹별 앤카 적용 점당 2천원입니다 여기는 점당 1 0 0 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여태껏 돈 들을 거다 들여갖고 질르고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긁어대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다 했는데 결국에 띵똥거리고 들어오는 그걸 다 예상하고 했는데 띵똥거리고 들어오는 점당 2천원으로 쳐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할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천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 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든 여기서 하면 여기에 걸리고 결과는 어떻게든지 이, 이 지금 어이 이거 저 분명히 이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변호사가 같이 몇몇명 고문 변호사 등등 해갖고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짜맞춘 글자도 많지 않으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짜놓은 거야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이거를 지금 뭐그 전서부터 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저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외에는 아무도 그 유명한 유튜버들도 이거 경선 안내 경선 안내 그러고 해야 되죠 근데 아까 김원수 총장님 그 사례대로 그들 역시도 그런 직급도전 거기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도 직급이 와서아 이거 경산 안러고 얘기했다가는 거기서 왕따 되고 그게 완전히 이렇게 판이 엎어진 다음에 완전히 굳어졌다는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도 그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그룹도 저한 5% 정도 그 내부고발 하신 그 본부장님 12년 동안 외롭게 위에서일 1피비도 안 받고 2주를 자기 스스로 다 하다가 폭탄 맞아가지고 옆에서 그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반 이렇게 되신 분들 그분, 점심 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시고 양심바르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번에 그 끝머리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루에 7천만, 8천만 pb가 나와요 12년을 하신 분이면 이쪽 저쪽에서 그게 다 나와서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번 달, 아유, 난 눈만 즉급 나오면 요번에 600, 700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난 이런 불로소득 같은 건 원치 않는다. 저만 하더라도, 아이, 그 그러고 밑에서 직급자들이 막 나오고 막 p b 가 10배씩이라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면은, 아이,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화장실 가서는 계속 계속 웃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연연한다. 아, 애템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나라도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나와서서 아직도 그 자세 그대로 더군요 그분은 원래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김범수 총장님도 성품이 진짜 그러신 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은 이건 신뢰성을 잃으면 은 스폰서하고 파트너 관계가 얼마 있어도 다 박살나게 되고 오래 가더라도 박살나게 돼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뭐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그러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보기복제에서 시작해서 복제로 끝난다 뭐다 그러지만은 진정성에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난다 첫째도 처음도 진정성 끝도 진정성이라는거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처음서부터 사기 협, 협박이야 협작 깡패짓 양아치 그랬으니, 지금 다 들통나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와도, 누구 한 사람 나와갖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뭐, 뭐, 네가 뭐를 아느냐, 그러고 뭐, 이렇게 나온 사람 단한 명도 없잖아요. 다 숨어서 쉬시거리면서 하면서, 그들 앞에서는 뭐, 완전 강짜로 그냥 뭐, 어, 열정이 식은 거야? 뭐야? 응? 어? 비난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윽박 지르고. 왜, 거기 중간에 껴있는 분들도 아무도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 한다고 어차피 먹히지도 않을 거. 먹히지도 않을까 하였고, 괜히 바보 되고 그동안 하수인 노릇 하면서 바보 된 거, 가족, 가족한테 가족 나는 이걸로 성공할 거야 그런 성공, 은 개뿔, 뭐 이럴까 봐도 못하고, 아유, 자기 본인도 스스로 자정감, 자정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하고 있었는데, 인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절치부심, 절치부심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학습화된 무기력증. 비비부를 갖다가 지켜야 되고, 이게 또 내부에 있던 그 구리구리한 것들에다터트려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 본물 터지듯이 터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핵심부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만 나와서 아침 조회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 그렇게 하게끔 목표에 치게 하고, 그 역할들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분들이 지금 12년째 학습화된 무기력증이라고 내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학습화된 무기력 등이 미 그렇게 습관화되고 학습화됐어. 재뇌교육 때듯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일어나 아주 금이 아니야. 거기서 압박받고 윽박질을 당했던 그분들이 지금 이게 어우 이게 웬일이냐. 이제 드디어 해방을 맞았구나. 어? 삼일 운동을 갔다가1 9 년도에 했더니 드디어 4 5년 이날이 왔구나. 그러고 해야 되는데도 다 조용히 있어. 왜? 지금 이렇게 저처럼 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했다가는 아직도 그들 세력이 95%니까 거기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워낙에 나쁜 짓거리였거든요. 이제 정의를 제대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 플러스 1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한테 이제대로치 이것도 지금 모르고 왜? 그 센터장들이 가서 다 쉬쉬거리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완전 대세가 돼버려. 그때는 뭐할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거 이게 제 강경하게 이게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절치부심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그건 뭐할 아,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해가지고 읍참마사가 아주 경치는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난 그분들 대상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러든 말든 관계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 속으로는 쾌제를 부르지만, 밖으로 표출을 못 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이우게아 여태껏 배운 게 이건데,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지금 또. 아이고, 아이뭘 하려고 해도 다른 뭐가 없잖아요. 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마이크를 잡고 또, 어, 이렇게 그냥 막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뭐냐? 자, 이래저래 여태껏 다그 범죄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그건 진짜 사악하고도 나쁜 거걸 갖다가 어떻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제일 바닥을 치고 나면 은 언젠가 더 이상 바닥을 칠게 없을 때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게없어 이제 거기가 바닥이야. 이제 바닥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튀어 오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태까지 기본이 잘못 잡혀 갖고 이렇게 모든 게 그냥 다 엉망진창으로 돌아갔는데 뭐 뭔가 질시와 모든 싸움질 뭐 이거야 그냥 근본이 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back to the basic 안될수안될 때일수록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이게 제거 아니에요 64년 동안 암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비슷하게 거의 같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암에 이하고 애터미 밖에 없어요 64년 동안 검증에 검증을 해서 더 검증할 게 없습니다 사실 수억 만번의그경외 수를 다 겪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아주 정제해서 애터미의 진짜 애터미가 그 많은 원칙과 그 많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쁜데 그것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요것만 우리 애터미의 문화상 요것만딱 하기만 하면은 뭐 이건 전세계 누구든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딱 해서 지금 이미 또 2, 3년 동안 해서 지금 2세가 나오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정례가 돼서 지금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고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에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리고 저한테 그냥 그 무한 감사하는 그, 그거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 3년 동안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뭐 하려고 하니까 뭐 자료가 없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까지가 좀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 옛날 에터미 캐슬, 옛날에 했던 거다 청량리에서부터 했던 거그다 한번 뭐 하자는 마음만 들면은. 그리고 절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한 처음에 일본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만 그 5원칙 오개념에 입각해갖고 자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보려하면 나중에 3, 4개월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재밌네 내가 이건 자영사이니까 내가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직접 참여서 해를 어쩔지 않게 스피치도문이 아는데 막 옆에서 박수 쳐주고 또 같이 공감 끄덕끄덕 거려주고 그리고 또 격려 서로 가는 동료에도 생기고 그래서 팀워크 생기면서 아 재밌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일은 재밌게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유튜브 보시고 방법론을 제시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도 잡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제가 누차 3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듯이 한번 제대로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유튜브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듣지 마시고 제대로 아 이게 원리가 왜 이건 될 수밖에 없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 하시라는 얘기 요 이게 애드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교육은 암기 교육이 아니에요 성인교육은 자기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은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엉터리라도 애, 애터미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옳은 얘기였구나. 옳은 얘기였구나. 그거를 워낙에 엉터리를 그냥 나쁜 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식견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슴으로. 근데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제 책이나 제가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책은, 책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야 책은 참 어렵지 않게 쉽게 잘 쓰셨네요. 내가 이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오히려 제일 빠르다 왜? 이 제재조체가 뭐언제까 굳어질 때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배운 게 이거니까 어떻게든지 그 빨리 한 지급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어 뭐 총장 되면 5천만 원 받는 거그 현금이라도 빨리 받아 챙겨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악한 사람들은 이럴 때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을 접하시고 64년간 검증에 검증에 검증을 거친 이 시스템을 바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서 모두 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